삼나라 루루 공주라는 유저인데 예,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세요, 이분이. 어? 하, 1021점. 와, 야그 내가 봤거든. 칸나. 칸나야, 말라인 좀. 칸나, 칸나. LCK에서 최상위 탑, 탑솔로. 근데 칸나 상대 칸나 1치를 만들고 치대적으로 걔 그냥 걔 쌉캐리, 하드캐리한 게임이거든요. 보자. 일단와 멤버 칸나. 클로저 유칼. 쪼마이 님. 와 일단, 일단은 챌린저 큐 거든요 볼게요 바로 볼수 있거든 마순팔 아 주문장렬에 콩콩이 그리고 비스킷 시간 내고 근데 이거 맞, 맞아? 어? 아이 주문장렬에 콩콩이 때문에 야 봐봐 평타몇대 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다 나갔어 어 일단 이안 맞았어 패스 들고 1렙 Q에 2렙 이2 Q 오케이 2 e. E. E. E. E 같은 경우는 또 절대 시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칼리 도좀 괜찮긴 하거든? 어 근데 Q 잘 피한다 어 2평평 2평평 평? 와 무빙 무빙으로 2피했죠? 왜거 말씀 들었는데 오? 하하 <웃음> 어? 마지막! 디스켓 부패 스타트에 그거 주문 장렬이랑 콩콩이로 딜좀우겨넣고 그냥 라인전 솔킬은 안 따고, 좀 견제하는 스타일인가? 근데 지금 메타상 룰루가 좀어울릴만해 탑에서. 탑에 지금 뭐 마땅히 그 캐리력이 엄청난 챔프가 몇개 없거든. 카밀 뭐 이정도가 전부인데, 카밀 마오파이가 이제 좀 캐리, 한타 캐리력 좀 괜찮고, 사이드 괜찮은 느낌인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 어 이거 보이죠? 대죠지 와, 키가. 킬가... 아, EQ로 견제를 해놓고 비스킷, 비스킷으로 만화 회복한 다음에 바로 그거 했네 비스킷 빨아가지고 만화 회복하고 안, 안 회복하고 와... 그리고 그 다음, 선템아 뭐야 어디가? 어디가? 와, 이거 뭐야 어디가 이 사람? 이 사람 어디가? 와, 탑을 안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닦아야지 탁 닦아야지 탁 <웃음> 그렇죠 일단 선템 사, 선템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신속의 장화 일반 신보다 아마 이속이 15 정도 빠를 거예요 둔화 속도 둔화 효과가 25% 줄어드는 건데 이건 사실 뭐 그렇게 막체감하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이속 60 때문에 보통 가죠 근데 대신에 텔 아끼고 그러면서 미니언이좀 썼긴 했다 그러니까 보통이면 텔텔 탈법하는 곳에 텔안 썼거든 방금 라인 지났을 때? 나 지금 몇 초냐? 아까 죽었을 때 여기 라인 이 박혔었거든? 그래서 칸나님이 이 라인을 유지했어. 그거를 아싸리 귀에다 하고 바텀 갈라다가 이렇게 갈라다가 지금 틀어서 다시 가는 건데 이러면 큰 라인들이 상대의 미니언 죽이면서 미니언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 근데 대신에 텔일 아낄 수있 아끼고 로밍 약간 각을 한번잰 거지. 미니언 하나 둘 일단 일단 미니언 먹기 그렇게 쉬운 챔프는 아니네요. 셋, <웃음> 셋, <웃음> <웃음> 오케이. 원래 좀, a p 챔프들이 그 미니언 먹기가 힘들어. 보시다시피. 존나 약해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문자들이 메이지 챔프보다는 A, AD 챔프를 많이 하는데, 가랭 같은 거 있다. 가랭 같은 거는 특히 미니언 먹기 엄청 쉽거든. 못 먹을 것 같은데 찢어버린다고. 잠깐만, 어, 떠든 사이에 왜 이거 킬각이야? 일단 아칼리가 살짝 컷 넘긴 했어 살짝 컷 넘었는데..근데 뭐 별로..그냥 했더니. 아..이게 근데아 절대시야가 보이네..아.. 장막 안에 들어가도 절대시야 때문에 보이네.. 비스킷으로 마아 회복하고.. 와.. 와.. 막 반반만 가겠다 해가지고 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 어좀 이렇게 해볼까 그냥 어 이렇게 약간 미직 디적지 그나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 그래서 아칼리 아칼리 화났죠. 아칼리 한번 킬컴으로 피각 잡아볼라 하는데 아 신속의 장화 때문에 신, 아 신속의 장화의 피물 때문에 이속이 400구구나 와. 와 이속이 4 0 0 4 0 0 와 근데 이건 좀 위험했다 아칼리도 제가 당하고만 아큐안 맞았고 아칼리도 당하고 투표는 없을까 한번 주는 건데 이거 오히려 룰로 설계죠줘 그브 밑동선 와가지고 탁 가득 쓱 먹다가 그냥 까분다 치면 성사 좀 치고 아평타아 아, 이렇게까지 맞으면 에 에? 에, 에? 미니 이렇게 많을 때, 챔프를 치면, 미니언이, 룰, 뭐냐, 이, 상대 챔프를 치고 있는 캐릭터 쉬운, 이렇게 서 데미지가 달아, 그러면은. 근데 그걸 아니까, 칸나님도 그냥,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캐각이라도 보든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건데, 딱 걸렸죠. 이거 포탑 하니딱 맞아버렸잖아. 와. 와, 어, 나 정말 끌린다 이거. 약간 그라보는 차트였니다와 뭐. 어. 이거 뭐냐 진짜? 파란색. 와 이거 뭐냐 이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웃음> <이렇게> 해서는... <웃음> 개빡치겠다 진짜. 아 성배? 일단 선템 성배예요. 선템 성배. 그 다음에 이제 에테르 환영 보니까 향로인 것 같은데. 아 <웃음> <웃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캐릭터. 핸드라이크 <웃음> 잊어 이그또탑라인의 기본서 양 사이드에서 거리를 줘도 죽지 않는거 이게 거리를 줘도 죽진 않지만 거리가 나면 잡을 수 있는 캐릭 이네요 와이데와 되냐 설마? 미들 꺾고 이에 상사 일어나고 있으니한 그리고 와형배와 그걸 세이브 시켜도 원딜이나? 글러 블러... 세이브 와 떠나가던데 떠나가던데 와썰토자 <웃음> 와. 와. <웃음> 진짜 칸나 그그 그 LK 상위 탑솔러 칸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썰토1 5 1 6분 하나만 더 보자 AD 상대한 거 AP일 때는 성배 가는 거 같고 AD 상대한 거 없나? 여기 보호대를 가는 경우가 있네요 아 이렇게 딱 제이스 제이스 어 근데 이거는 보호대가 없는데? 구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상대가 딜센 챔프 아니면 구원이고 딜이 센 챔프면 보호대를 가네 신발은 무조건 신속신이고 한번 보자 일단은 요즘 핫한 제이스 한번 볼게요 뭔가 로치님이야 이번엔 이번에티1 로치님 어 상대야 이게 제이스가 워낙 라인전 강캐다보니까좀사리는것 같은데? 풀도 없고? 라인전에서뭐 볼거 없는것같아어 뭐야 쏠게 땄는데? 이따 뒤에? 스포 죄송 뭐야 EQ짤로 피 깎은건가? 맞네 EQ짤로 피깎는거네자 옵니다 와요 아 갱왔네 아 오키 갱받아가지고 이버 깨알찰 약간 스킬 분배 좀 볼까? EQ. 그냥 예쁘게 난이 터지는 타이밍 예쁘게?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냥 예쁘게 풀 못쓰게 와가지고 필 따고 뭐야? 미드로 달리는데 이 사람? 뭐 그렇게 좋은 좋은 결과는 내지 않았는데 틈날 때마다 팀원들 키워주는 거구나 또 신속신이야 <웃음> 야또 신속신이야 이거 그리고 확실히 제이스가 라인전 진짜 워낙 센 챔프라서 어? 막와하려고는안 하고 아 무빙을 피하고 와와들게 이정 어, 이겼지 대게 이정 와 잠깐만 뭐야 싫어요 확인돼? 와아 와, 괜찮았네 뭐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요, 왜? 여기 있는데 어디 가는데 <웃음> 와 킬은 또 미드한데 또 죽냐 죽었는데 아신속찐 다음에 보호대그 다음 그 다음에 이거 먹고 부패먹고 4 0 0도 있는데 저거 쓰면 5 0 0까지 올라가 아니지? 대회에서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틀내면? 대회에서한번 나올 것같 같은데? 그래서 제이슨이 아주 아, 오거든 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와, 그 과제 길. 뒤에도 5점 나와. 보면은 레드팀이 유리... 진짜 많이 유리한 거잖아, 지금 이거. 15분에 4천골드면 거의 게 터진 거예요. 근데. 대충 라인은 대충 내고. 근데 요새 사이드 메타 좀 그래. 정글이랑 미드가 워낙 게 개입력 좋고, 딜러실들이 많아서. 사이드에서 많이 그렇게 깊게 밀 수가 없어 깊게 밀으면 무조건 잘려 할까? 가.. 가 가구. 근데 확실히 딜이나 뭐 이런거는 좀 아쉽고 막 솔로플레이는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한타에나 이런데서 미쳤다 어 이렇게 약간 안정감있게 애드만 스플릿 보내고 안정감있게 묶어주고 서포트 원 서포트 원드로 원딜 로 원딜 로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와와 <웃음> 와. 빠른 이속으로 좀 합류 많이 해주고 로이좀 자주 다니고 약간 게임많이 하는 느낌으로 정글러 겸 서포터 겸 탑에서 살짝 CF가 지 진짜 2년 받아먹을려고 웃는 느낌으로 아 근데 안정감 짙린다 룰루 하나 있으니까 탑이 막 여기서 이제 제이스나 이런거면은 그냥 조합의 안정감이라는게 없는데 룰루 하나가 l h t me see.